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리뷰어 호용 pk 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제품은요 lg 에서 내놓은 갓성비 스마트폰 q 9 입니다 네, lg 의 갓성비 휴대폰 가격대부터 말씀드릴게요 왜 갓성비 냐 일단 가격이 499,400원입니다 플래그십 모델보다 작은 중저가형을 타겟팅한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정말 고급진 디자인으로 나왔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제품은 미러 티탄이라는 색상이고요 미러레드 그리고 세라믹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색상이 출시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미러 티탄도 색상이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이렇게 딱 잡아 봤을 때 느껴지는 이 그립감입니다 그립감이 상당히 좋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벨벳보다 쿼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얼핏 보면은 카메라가 두 개밖에 안 들어간 듀얼 카메라로 보일 수 있는데 이 q 9 2 같은 경우는 쿼드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많은 휴대폰, 많은 스마트폰에서 사용했었던 인덕션 디자인을 없앴습니다 두 가지 카메라는 카툭 튀고 나머지 카메라는 스무스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디자인을 채택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깔끔하고 심플해 보여가지고 어, 정말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왼쪽 편에는 볼륨 조절 버튼,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 오른쪽 편에는 지문 센서가 탑재된 홈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를 봐 볼게요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베젤이 생각보다 있는 편이에요 제가 뒤에서도 스펙을 말씀드릴 때 어, 한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OLED가 아닌 LCD를 활용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베젤이 어쩔 수 없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펀치홀 카메라 디자인을 활용을 했고요 스마트폰의 재질은 플라스틱이고요 외장 메모리를 지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관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안에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우선은 이번 Q92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칩셋을 스냅드래곤 765G를 탑재를 했어요 이 칩셋 같은 경우는 LG의 플래그십 모델 벨벳보다도 한 단계 최신의 상위 버전입니다 디스플레이는 f h d 의 LCD이고요 스토리지는 128GB, 램은 6GB입니다 무게는 192g, 4000mAh의 배터리를 탑재했고요 48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 8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 500만 화소의 심도 카메라 200만 화소의 접사 카메라까지 총 쿼드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은 3200만 화소입니다 자 이렇게 Q92의 스펙을 읊어봤는데요 이 스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다른 브랜드들의 중저가형 스마트폰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평균적인 스펙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성비라고 불리기 위해서 포기한 점들이 있겠죠 이 벨벳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무래도 OLED를 없앴다는 점과 방수방진을 지원하지 않고요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해상도가 FHD로 낮아졌다는 점 그리고 온스크린 지문 센서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정도인 것 같아요 아, 물론 램이나 배터리 용량 등이 미세 최악에 조금 더벨벳이 위에 있긴 하지만, 40만 원을 줄여 가지고. 이 정도 스펙을 뺐다 아, 정말 가성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제가 앞에서 빼먹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Q92 같은 경우는 모노 스피커가 아니라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 시청이나 게임 플레이를 할때 중저가폰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기능인데 이거는 제가 LG V40 ThinQ 때부터 느낀 건데 LG가 컨텐츠 크리에이팅 하는 거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해줍니다 이번에도 이제 쿼드 카메라를 넣어 가지고 뭐 이런저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소프트 웨어 적인 것도 많이 있어요. 뭐 타임레스 컨트롤 이라든지 asmr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기능들을 넣어 가지고 컨텐츠를 핸드폰으로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어 정말 괜찮다 라는 생각을 더더욱 들게 해주는 스마트폰입니다 자 그럼 제실사연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를 평소에 체험하고 있었던 분들은 LCD가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LCD라고 해서 절대 화질이 나쁘거나 뭐 그렇게 막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스테레오 사운드를 지원을 하고 디스플레이 자체도 6.7인치라는 넓은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해놨기 때문에 컨텐츠를 시청을 할때 부족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가격 대비를 생각한다면 디자인으로 보나 성능으로 보나 전혀 동급의 다른 스마트폰들 보다 꿀리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플래그십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휴대폰이에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KT 토커로서 KT에서 이 q 9 1을 대여를 받아 가지고 리뷰를 해봤는데요 KT 홍보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LGQ91을 KT샵에서 제휴카드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하게 되면 최대 36만원까지 할인이 됩니다. 49만 9400원짜리 제품에 36만원 할인이 들어가면 약 14만원의 휴대폰을 구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24만원을 24개월 할부로 친다고 하면은 무려 월 커피 한잔값약 6,000원의 스마트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금지에 따라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q 9 2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 점수는 음 3점을 주고 싶네요 4점 까지는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아주 적합한 스마트폰이고 어디에다가 갖다 붙여넣건 절대 부족하지 않은 스펙이나 성능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3점 이번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별점을 한번 매겨봐주세요.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